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종입니다 오늘은 알리 피드백을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뒷발이 떨어지는데 왜 그런 걸까요? 그리고 인잘정선이 말린 3단계처럼 하는 건최고하고 높이가 부족한가요?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예 오케이 잘 하시는데요? 여기서 더 늘려면 간단하게는 연습만이 답인데 느낌을 알아야 돼요 느낌 슬로우로 볼게요 자 이때 자, 앞발을 미는게 잘 밀었죠 그래서 공중에서 수평이 되죠 근데 동작을 잘 보시면 여기서 다리를 더 높이 들수 있을 거예요더 높이 들면 당연히 알리가 더 높아지겠죠 더 높이 들면서 앞발을 더 빨리 미는 겁니다 그러면 뒷발을 접는 알리가 돼요 앞발을 밀면서 쭉 뻗어주는거죠 알리 하실때 앞발을 접잖아요 이 모양으로 이때 발을 더 접고 뒷발도 뒤로 뺐다가 앞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3단계 알리가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더 높아지려면 장애물 알리 그리고 장애물 알리가 좀 안된다 싶으면 알리로 턱을 올라가는거죠 턱 올라가는 연습하면 공중에서 수평을 잘 만들게 되고 그럼 알리가 편해지고 더 높은 걸 뛰다 보면 자연스레 다리가 더 높이 들리고 그렇습니다. 아무리 다리를 높이 들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아서 문제일 겁니다. 그래서 알리는 무조건 장애물을 놔두고 넘는 연습을 해야 자연스레 다리가 더 높이 올라가고 그걸 계속하다 보면 그 알리 높이가 본인의 평소 알리 높이가 되고 그렇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알리 두장딱 넘고 나니까 친구들이랑 매일 알리 두 장만 넘고 그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알리 세 장을 지금 넘을 수는 있는데 세 장이 제 평소 알리 높이가 아니에요. 근데 만약에 알리 세 장을 매일매일 넘었다면 알리 세 장이 평소 높이겠죠. 그래서 알리는 장애물을 놓고 넘어야 높이가 올라간다. 그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그게 무서우면 알리로 무언가를 올라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걸리고 넘어지면 별로 안 아파요. 위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충격이 없고, 넘어지더라도 그냥 그 높이 그대로 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거라서 크게 안 다치거든요. 알리 3단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. 저도 3단계를 하려고 한게 아니고 옛날에 제가 처음에 보드 탈때 김해 고분박물관에서 저한테 보드를 처음으로 가르쳐주신 형님이 한분 계세요. 그분 알리 보고 아 나도 알리를 저렇게 해야겠다. 어릴 때부터 그 생각으로 알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알리가 된 거예요. 그, 그 이유 하나밖에 없었어요. 딴 얘기가 길었고 그것보다 그래. 3단계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냐면 제 느낌상 알리를 하고 올라갈 때 앞발을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3단계가 돼요 앞발을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더 미는 거죠 이렇게 느낌상 그렇게 하면 3단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밀때 뒷발도 같이 이렇게 가야 돼요 앞발을 밀고 뒷발도 이렇게 당기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당겼다가 내릴 때 이렇게 내리게 되니까 알리 모양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3단계 알리가 모양이 많이 이쁘죠 3단계 알리가 되면은 그때부터 좀 보드 탈때 폼이 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 아슬램이라고 프로가 있어요 크리스 아슬램이 했던 2단 옆 차기 알리를 보고 그리고 베릭스에서 나온 레비 브라운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알리가 진짜 멋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하면 앞발을 쭉 밀어야 하는구나 그걸 아실 거예요 앞발을 쭉밀때 다 밀었을 때그 시점이 최고점이어야 돼요. 민 동작이 끝났을 때가 최고점이어야 돼요. 그러면 딱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. 깔짝알리를 연습해서 깔짝알리로 데크 한장 넘어라. 그리고 두 번째는 알리로 무언가를 올라가는 연습을 많이 해라. 그리고 세 번째는 앞발을 쭉 미는데 정점이 되기 전까지 모든 동작을 끝내야 한다. 그겁니다. 그러니까 발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렇게 한번 연습해보세요.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번에는 또 다른 강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마치겠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